죄를 사시 하나님 만나는기 열어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빛만 가지 문제야. 내 모든 죄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